이거 말고 불던부금 아 어, 투부 잠깐 들어갈래 다 크게 발안 <목소녀> <목소녀> <목소녀> 들려요? 들리는 입력은 되고 있는데 너무 크지 않아요? 이 정도면 들려요? 네다이네요아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이걸로 가자. 풀 덤프 게임. 역시 저는 이게 최고예요. 오, 매 깜찍해. 오. 지어치님! 오 지어치님!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아! 내, 내 화면 공유가 내려갔죠 나도 올려야지 됐다! 위에 화면 공유 쌓이게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님도 그림을 그리시죠. 오늘 사람 많네요. <웃음> 아, 레고 <레고파들이야>. 퍼즐이요? <웃음> 그 약간 레고가, 그, 제가 왕구 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, 좀, 여러 방면으로 막, 잘 하시고 있어요. 뭐,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. 카페도 만들 수 있고, 그 약간 되게 복잡하던데 제작 과정 보니까 제가 한번 뭐 레고인지 뭔지 그 조립하는 과정 그 설명서 따라가지고 그 만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요. 언젠진 모르겠는데 그거 했을 때 설명서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. 아. 어! 여기 <웃음> 잠깐만요 <웃음> 아예 발표 고정 해제주면서 이렇게 화면 비춰야지 그래서 동 자동... 디스코드 알림을 끊으라 아,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 완료 아 진짜 이 보건도 좋은데 오 다들 <웃음> 그 와중에 청글이신네 지랍진이 청글리신다